2020년 이성들의 심장을 두근두근 뛰게 해줄 나만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지금 타로카드를 뽑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는요 2020 이성들의 심장을 두근두근 뛰게 할 나만의 매력이에요 이제 2020년이 얼마 안 남았으니 2020년이 오기 전에 내 매력은 뭔지 어떻게 하면 관심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좀더 끌어올 수 있을지 타로로 미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요. 요새 댓글에 답 댓글을 잘못 따라 드리고 있는데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댓글을 못 따라 드리고 있지만 내용은 전부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소중한 이야기에 저도 답장 달아 드릴게요. 항상 달아주시는 댓글 응원 말씀 정말 감사하게 보고 있어요.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고를 시간 드릴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2020년 1번분을 이성분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성이 보는 1번분의 매력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카드는 연상이 과연 1번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매력에 반하는지 알려주는 카드예요. 보시면 죽음 카드가 나왔죠? 제가 몇번 말씀드렸다시피 아 이건 안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카드가 나온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이성들에게는 1번분의 결단력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나 봐요. 무언가를 맺고 끊는 태도 그리고 어쩌면 이전 연인이 있었어도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거기에 대해서 딱히 미련을 갖는 모습을 보이지 않거나 조심하는 그런 사려깊은 마음이 이성들에게 더욱더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고 볼수 있고요 그런 1번분의 결단력이나 어떤 일을 할때 야무지게 끝마치는 모습들이 연상들에게는 특히 매력적으로 보이겠네요 동갑내기는 또 어떨까요? 여사제 카드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1번 분에게는 신비로운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사제라고 하면 지혜롭고 현명하고 그렇지만 어딘가 비밀스러운 데가 있죠. 이렇게 내 마음을 줄듯 말듯 애태우는 모습들이 동갑들에게는 더욱더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볼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동갑내기들 사이에서 1번분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찾아가서 상담하고 싶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같기도 해요. 만약 동갑 가운데 내가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고민 상담을 해올 때 현명하게 답을 들어주고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을 훨씬 더 내게로 땡겨올 수 있겠어요 연하를 볼까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1번 분은 상당히 전도유망한 명유 사람인가봐요. 이 사람과 함께하면 굉장한 일을 해낼 수 있겠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 사람은 정말 장차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주위의 시선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1번 분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연하들에게좀더 어필하려면 내가 쌓아온 커리어, 내가 하고자 하는 일, 혹은 내가 지금 한 것이 없어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에 대해서 그 사람과 얘기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의 매력을 더욱더 업시킬 수 있는 조언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컵과 여러 개의 꿈이 나오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2020년 누군가 갖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올인하란 얘기고요. 만약 2020년에 내가 바라는 것이 이성이 아니라 어떤 나의 커리어라면 거기에 좀더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보여요. 이렇게 컵에 여러 가지를 담으면 어느 하나도 내가 가져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전부 인연과 애정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관심이 있는 누군가 한 명을 콕 집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 충분히 내가 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저울질 하다가는 좀 들킬 수도 있고 일이 엎어질 수도 있는 그런 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는 내 마음에 드는 어떤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내 것을 내어주며 예쁜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해드릴게요. 연상에게는 맺고 끊는 단호한 태도가 매력적이고 그리고 동갑 내기에는 지혜롭고 신비로우며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태도가 매력적으로 보이고 연애에게는 커리어, 앞날의 커리어가 단단해 보이는 당신의 매력이 아주 매력적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2020년 이성들이 보는 이번분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연상, 동갑, 연하의 순서로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은 이성들이 나이가 어떻든 이번분을 보는 시각은 거의 비슷하네요. 사실은 거의 같은 이야기들이 조금씩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 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연상분들을 보시면 이번 분의 커리어 일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만 하고 워커홀릭의 모습이 아니라 어느정도 일에서 여유도 있는 모습 하지만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이번 분의 모습이 근사해 보이고요. 만약 지금 이번 분이 설령 자리를 많이 잡지 못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번 분이 생각 하는 거보다 이번 분의 주위 사람들, 특히 이성들은 이번 분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보는 것 같아요. 많이 가지고 있고 어쩐지 재테크 면에서도 소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번 분의 태도를 보고 그런 모습에 특히 연상이 끌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갑인 이성분들도 보면 이 카드는 무엇일까요? 무언가를 베푸는 사람의 모습이죠. 기본적으로 이번 분은 주변 분을 잘 챙기시는 분인 것 같은데 어쩌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을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베풀고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모습 그러면서 커리어적으로도 자신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이런 모습들이 주변 이성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온다고 볼수 있고요. 연하 쪽을 보셔도 이거는 월계관을 쓰고 돌아오는 장군의 카드죠 승리? 이렇게 보기에는 문맥이 맞지 않으니까 제가 좀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이걸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냐면요 개선 장군이 돌아오면 사람들이 꽃다발을 가지고 막 달려오죠. 그런 것처럼 특히 나이가 어린 남성들 혹은 여성들에게 이번 분은 어떻게 동경의 대상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2020년 이번 분이 뭘하든지 그런 시선들이 좀 따라오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리더십, 이 사람이 하는 일, 아주 사소한 행동까지도 조금은 멋지고 부럽게 볼수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2020년 이번 분의 운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능력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취가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제가 예상을 해보는 건펜타크의 카드가 이렇게 나왔고 승리하는 카드도 나와서 카드 자체의 흐름은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력을 좀더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커의기사 카드가 나온 것도 당연하겠네요 지금은 이성에게 내가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시기이니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표시를 하는 것, 접근해보는 것, 데이트 신청이라도 해보는 것이 이 좋은 운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분의 사회적인 성취 혹은 하는 일에 있어 사소한 성공들이 지금 이번분의 애정원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거기에 사람이 따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2020년만큼은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성취하고 승리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나에게 호감을 갖게 될 사람들이 있으니 지금 준비하는 어떤 사업이나 일이 있다면 거기에 좀더 힘을 주셔도 내 곁에 누군가 찾아오겠다 이런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2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우리 3번 분은 이성 때문에 혹시 2019년이 굉장히 힘드셨나요? 뭔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 마음이 안타까워지는 면도 있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힘들었던 2019년 말고 2020년 우리 3번 분에게 이성들이 어떤 매력을 느낄지 연상, 동갑, 그리고 연하, 마지막으로 매력 업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연상쪽을 보시면 어, 이건 오히려 좋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묘기를 부리고 있죠 이런 것처럼 연상들은 3번분에 대해서 약간 갈팡질팡하고 헷갈려하는 그 모습마저도 매력적으로 느낀다고 해요 이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연상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확신을 크게 주지는 않아도 이 사람이 나에게 당겨오는 힘이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연상 혹은 연하에게 지금 좋은 기운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특히 이 연상 쪽은 내가 조금 어려운 사랑을 하더라도 당신을 만나고 싶다. 내가 어려운 일을 감수하게 할 만한 어떤 매력을 찾아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3번분에게 무슨 일이 있으셨을까요? 하고 물은 게 바로 이 카드 때문인데요. 검이 이렇게나 많고 자다가 깨서 슬퍼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동갑이라고 하면 주로 우리 주위의 친구들일텐데 이런 이성친구들이 지금 3번분이 많이 힘든 상태라고 생각하나봐요 그래서 2020년에는 이 사람을 좀 감싸주고 싶고 내가 곁에 있어주고 싶다 하지만 이 상처는 좀 극복했으면 하고 바라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만약 2019년에 우리 3번분에게 애정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는 어떤 일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2020년에는 좀 나은 형태로 오게 될 테니까 시름을 놓으시고 조금은 이런 나쁜 일들을 떨쳐버리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연아를 보시면 연아는 우리 3번 분을 앞으로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남자는 지금 풀이 도다한 막대를 들고 먼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땅이 있어요. 그러면 그 땅에 씨앗을 뿌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 생각하겠죠? 비슷한 관점으로 생각하면 돼요. 3번 분은 연화분들이 봤을 때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고요. 이쪽이 좀더 소유욕에 가까운 개념이라면 오히려 연화 쪽은 이 사람과 미래를 함께 했을 땐 어떤 느낌일까?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대체 어떤 느낌일까? 당신과 함께 미래를한 페이지 한 페이지 만들고 싶 라는 욕망을 느끼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세 장의 카드를 봤을 때 2020년 나는 연하 쪽의 이성에게 좀더 매력을 잊고 그리고 좀더 나도 좋은 것들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력 업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카드가 나왔죠 이럴 때 경계 카드가 나온 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은요 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온돌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마음을 잘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실은 이 카드와 이 카드를 연관하지 않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2019년 혹시 내가 어떤 선택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 했었다면 2020년 내가 들어오는 이성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씩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고 만나도 괜찮을까? 설렘인가 아니면 사랑인가 잘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2020년 연애운이나 이성에게 풍기는 내 매력이 나쁘지 않으니까요 2020년을 기대해보셔도 좋겠네요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2020년 위성들은 4번분의 매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연상, 동갑, 연하, 그리고 매력업할 수 있는 방법까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연상들을 보시면 4번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나봐요. 왜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교황이라는 것은 아주 높은 위치에 있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잘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런데 우리가 교황을 생각해보면 가톨릭의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용서를 대신해준다고 해도 우리가 이 사람이 만만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성들이 보기에 그것도 연상의 이성들이 보기에 우리 사범분은 만만하진 않은데 이 사람은 말을 잘 들어주고 여유도 있고 그러면서 어딘가 이 사람의 이야기가 지혜로워서 귀를 기울이고 싶은 존경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 다가가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실은 이세 장의 카드를 전부 보시면 이성들이 약간은 우리 사번분을 어려워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게 사번분의 도도한 매력 때문일지 아니면 어떤 태도 때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사번분을 좋게 보면서도 약간은 멈칫멈칫하는 태도들이 이세 장의 카드에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가가기 어렵다고 해도 계속 시선이 가는 걸 보면 분명 4번 분은 어떤 굉장한 매력이 있을 텐데요. 동갑의 카드를 보시면 갑자기 하트에 검이 막 꽂혀있죠. 어쩌면 동갑들은 이런 연상이나 연하보다 4번분에게 다가가기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 상처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빨간 하트가 나왔다는 건 생각하는 마음이 보이는 건데요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생각을 해보면 4번분이 태도만 조금 누그러뜨려도 이 동갑 내게들도 달려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누군가를 생각할 때 상처받을까봐 두려워 이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그 사람과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도도한 매력이 분명 4번분의 매력인 것 같기는 하지만 마음속에 담장을 조금만 내려준다면 더 많이 인기 있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연하들이 보기에도 검의 여왕이란 카드가 나왔어요. 검의 왕은 아주 능력 있는 카드죠. 그리고 어쩌면 내가 좀 달래주고 싶기도 해요. 연하들에게 4번분은 마음속에 상처 같은 것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그걸 이겨낸 꿋꿋하고 멋진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을 봤을 때 삶에 있어서 남에게 징징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픔이 있어도 그거를 꾹 사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누군가가 계속 징징거리면서 힘들어 힘들어 나좀 돌봐줘 라고 하면 실은 돌봐주고 싶은 생각보다는 조금 괴로운 생각이 들죠.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4번부는 혼자서 사귀고 사귀고 이겨내는 그 모습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주고 싶나 봐요. 이 사람의 강인함에 반하고 이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배력있고 그래서 옆에 해서 손을 잡아주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읽혀지는데요. 매력 업으로 할수 있는 방법으로 황제 카드가 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요. 4번 분이 좀더 주도권을 가지면 일이 잘 해결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4번 분이 어쩌면 외모가 굉장히 예쁠지도 모르고 어쩌면 굉장히 도도할지도 모르고 어쩌면 굉장히 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두려워 접근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엿보이니 먼저 접근하고 어떤 원하는 상대에 대해 주도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들이잘 풀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의 여왕이나 이런 카드로 미루어 보건데 조금 지치고 힘든 일이 있었더라도 2020년 잘될 테니까요. 저도 4번분 응원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2020년 이성들은 5번분의 매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떤 굉장히 인상적인 조합이 일단 제 눈에 들어오기는 하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연상, 동갑, 연하 그리고 내 매력을 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가장 좋은 것은 연상에 대한 나의 매력이에요. 지금 연상분들은 5번 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나의 기회다 라고 느껴요. 이 사람은 재치 있고 어쩌면 언변이 뛰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하는 일들이 내 눈에 너무 근사해 보이는 거죠. 마치 하늘 위에 어떤 금전이 떠오른 것처럼 이 사람 주위로 뭔가 반짝이는 기운이 보여요. 나도 잘될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의 옆에 있고 싶다는 그런 느낌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내가 좀더 올라갈 수 있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연상들이 아마도 5번 분에게 그런 기분을 느끼나 봐요. 2020년 나는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그리고 그 일이 내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있는데요. 제가 이 카드와 연관이 있다고 한 것은 지금 이 카드에 보시면 여기 정원으로 향하는 문이 어쩌면 이 월계관들 이 둘러싼 월계관들과 닮았어요 실은 이건 물질과 어떤 나의 발전에 있어 완성이라고 한다면 세계 카드는 그 자체만으로 완성이라고 하잖아요 이것과 연관해서 내가 완성될 수 있다 이 사람과 함께 함으로써 뭔가 내가 가진 것들도 그리고 가지지 않은 것들도 다 같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어떤 확신을 주나 봐요 그런데 동갑의 경우 갑자기 심장에 상처를 받은 카드들이 나왔죠 어쩌면 이렇게 심장의 상처를 받을 정도로 동갑들에게는 5번 분이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일 수 있겠네요. 그건 5번 분이 이미 커리어에 있어 어느정도 성취를 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동갑내기들이 보기에 5번 분이 대단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연상들이 보기에 이런 기회라고 얻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쩌면 동갑들에게는 좀더 어려운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5번 분은 이렇게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동갑들은 조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실은 이렇게 운이 들어왔을 때는 5번 분이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고 상냥하게 대해주는 것만으로도 이 심장이 검에 찔리지 않고 두근두근 뛰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5번 분에게 매력이 있는데 내가 가지지 못할 것 같아서 상처를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을 이렇게 살짝만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매력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연아에게는 5번 분이 자기 사람에 있어 잘하는 면이 매력적으로 보인대요. 5번분은 자기 사람 그리고 자기가 진짜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잘하는 편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람에게만 잘 해주니 자기는 거기에 끼지 못해서 조금 시세워할 수는 있지만 실은 5번분의 인연은 그래서 수가 좀 적더라도 깊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하들에게는 이 사람은 인간관계를 소중히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5번분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고 싶다 라는 그런 욕망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매력업이 될수 있을까 카드에 월드가 나왔네요 지금도 충분히 오반 분은 매력적인 사람인가봐요 우리가 이런 얘기는 직접 얼굴을 보고 잘 해주지 않죠 너 완벽해 아무것도 하지마 이런 말들 말이에요. 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잘하지 않고 자꾸만 무언가 잘못했을 때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쩌면 5번분도 조금 의기소침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리딩 때 대신 들려드릴게요. 5번 분은 지금 있는 그대로만으로 예쁘고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니까요. 다가오는 2020년 꼭 예쁜 사랑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